여자들의 운동 질문 첫 번째 헬스장 갔는데 런닝머신 런닝머신 음. 런닝머신 그냥 제가 별로 스튜디오입니다. 어, 오늘의 운동 로그 앞에서 제가 아마 짧게 편집을 해서 넣을 텐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패턴, 그냥 저의 패턴? 저의 패턴들에 대해서 좀 앞에 보여드리고 그 뒷부분에는 제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서 이제 전공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에 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또 필라테스 요가 외에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신 게 계시죠 헬스장 혹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PT를 받는 겁니다 그서 분들이 이제 PT도 받고 하면서 이런 운동에 대한 니즈도 또 운동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사실 대중적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의 운동 질문 첫 번째 헬스장 갔는데 런닝머신 먼저 뛰어, 근력운동을 먼저 해.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정도 근력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좀할 수는 있어요. 이제는 홈트레이닝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이미 그런 지식이 많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헬스장에 있는 머신들은 어느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지장이 없다. 는건 저의 의견이고요 많은 학계 이론적으로는 근력운동을 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근력운동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저는 이 컨텐츠를 보신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심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내 삶에 항상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컨텐츠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사실 운동을 하러 가는 과정 혹은 운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가는 것 어, 뭐 학교가 끝나고 혹은 여성분들 다 퇴근을 하시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러 가서 뭐 어디서 보기로는 웨이트를 먼저 하고 유산소를 먼저 해야 된는데 라는 압박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의지가 좀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의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운동을 먼저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의 운동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번째로는 먼저 웜업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요. 그 후에 트레디밀에 올라가서 4정도를 놓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걷게 되고요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근력운동을 해요. 우리가 뭐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전문 운동인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냥 본인이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서 순서에 맞게 을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어떤 부위가 가장 신경이 쓰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나한테 자극을 주고 내 몸의 변화를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만드는 의지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론적으로는 웨이트를 먼저 한 후에 유산소를 해라가 답이지만 어, 여러분들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운동 스케줄을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꼭 거기에 너무 압박을 받으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잃게 된다. 라는 게 저의 오늘 결론이고요. 또 여러가지 얘기가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여성분들의 어떤 근력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하단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